그다음에 또 보면은 오늘 전국의 시군구별로 인구 증가율을 내놨습니다. 이 인구 증가율이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부산 같은 그런 경우에는 부산에 강서구하고 기상군하고 두 곳만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저뭐 오르는 것도 뭐 5.7%, 5.8% 이렇게 오르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겁니다. 부산, 부산 전, 부산 광역시 전체로 보면은 0.8% 인구 감소가 되는데 지금 오르는 지역은 뭐 강서구 5.7% 기상군 5.8%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그럼 강서구에 많이 가격이 오르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강서구하고 기상군하고 두 군데 이 지역은 부산시에서도 막 굉장히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덕도에 공항까지 들어설 그런 예정이죠. 기상군도 산업시설도 늘어나고 관광시설도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그 동부산 관광랜드가 시작을 했는데, 그거 보면 또 굉장치도 않아요. 자, 이렇게 이 부산에서 강서구 기상군 하면은 가격이 이제 올라, 올라간다 하는 게 그게 아주 예정되어 있는 그런 그런 지역이에요. 집값은 이제 해운대고 올라간,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1%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간다 하는 굉장히 그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할수 있고, 부산의 수영구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수영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수영강 동쪽은 해운대구, 수영강 서쪽은 수영구가 하는데. 이 해운대 덕분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세계 백화점이 물을 여니까 전국에서 뭐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6천 명인가 직원을 뽑았는데 이 6천 명의 직원이 전국에서 다 부산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운대는 집값이 비싸서 못 사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옆에 있는 수영구로 갑니다. 이러니까 수영구가 또 인구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인천광역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인천광역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5년 전만 하더라도 인천하고 대구하고 똑같이 인구가 250만 명이었어요. 5, 6년 전 응? 그런데 어느새 인천은 말이죠 인구가 300만이 넘고 대구 인구는 250만 명 그대로. 그러면 인천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대구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뭐, 보라만 할것 없이 인천 땅값이 오르고 대구 땅값은 스테이 상태겠죠. 근데 인천도 말이죠. 전부 0.6%, 인구가 0.6% 정도 감소했어요. 그렇지만 중국가, 인천 중구가 3.06% 올랐다. 연수구가 5.3% 올랐다. 그럼 인천의 중구는, 인천의 중구는 이제, 저기, 인천역, 있는 여기가 중구입니다. 그 중구에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 어느 중구에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영정도를 얘기해요, 영정도. 이영정도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고 뭐 하다 보니까 영정도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의 인구도 제법으로 5 3가 늘었습니다. 연수구는 어딥니까? 인천 송도가 연수구 아닙니까? 인천 송도를 갖다가 송도를 완전히 매립을 해가지고 아주 굉장한 그런 지역 탈바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인 2고속도로, 3고속도로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연수구가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세종특별자치시 4.2% 금년도 아파트값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세종시 아닙니까? 지금부터 슬금슬금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가 말이죠. 아니하면 여기 인구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4.2% 늘어났다고 해봤자 인구가 15,000명밖에 안 오고 원래 바던인구가 34,6천명밖에 만안 되니까 별로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근데 대형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관목한 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1.12% 올라가지고 인구가 천, 뭐 1,400만 명이 다 돼가요. 지금 1,400만 명이 다 돼가는데 인구가 어디가 지금 인구가 오릅니까? 인구가 많이 오는 대로 보면 과천, 근데 과천 같은데 인구 올라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5만 8천명에서 6만 3천명 이렇게 대본이 뭐그 늘어난 인구 해봤자 얼마 안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관목할 만하게 오른 게 어딥니까 김포입니다 김포 김포가 몇 프로 올랐습니까 7.7% 화성이 4.3%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죠 김포에서 땅이고 공장이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그 말고, 사야 되는 지역이다. 저게 KTX D 도선 할 때까지 김포에 땅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김포는. 자, 화성은 어떻습니까? 화성. 화성은, 화성 지금 인구가 말이죠. 조금에서 100만 명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89만, 89만 2천 명. 이 인구 10만 명에서 10 5년 동안 계속 오르고 오르고 해가지고 지금 100만 명이 되겠네. 화성의 인구는 누구, 누가 삽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 화성에 가가지고 집 숫자하고 하고 공장 숫자하고 어느 게더 많은가 한번 세우고라는 얘기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집 숫자보다 는 공장 숫자가 더 많아요, 화성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 시흥 같은 경우에도 뭐 5% 4.9% 4.9% 인구가 늘어났어요. 이것도 그냥, 그냥 관광할수 없는 겁니다. 지금 시흥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시흥 상황이 말하자면 폭발하기 직전 같지 않습니까? 폭발하기 직전에 뭐 신도시니 뭐니 해가지고 어? 그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런 데를 갔다가 한남도 아, 뭐 7.6% 올랐는데 한나 어, 오른게 인구가 늘어났는데 이게, 이게 이제 한남 인구는 그다지 전체 저희 바탕 인구가 한남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 어, 20, 27만 명인데. 어, 아파트가 이제 한강 신 한강을 기고이 하남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그 인구가 그래서 늘어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 면밀하게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저 강원도 같은 걸 한번 보십시다 강원도 보면은 강원도에는 춘천시 춘천 원주 빼놓으면은 원주 빼놓은 빼놓으면 인구 늘어날 데가 없어요. 나머지 다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한번 보십시다 충청북도를 보시게 되면은 정주시, 정주시만 늘어나고 다 줄어들고 있어요. 정주도 뭐 겨우 0.45% 정도 하는 그 상태입니다. 충남도, 충남도 그렇게 인구가 뭐 천안시만 조금 늘어나고. 서산만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지금 뭐 광, 이 호남 지역을 보면 광주광역시만 광주에 동구만 동구만 한 4000명 늘어났어요. 응? 나머지는 다 줄고 있고 자 대성도 뭐 인구 늘어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울산도 북구 공업시대만 인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투자를 할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어디가 많이 늘어나는가 어디가 많이 줄어드는가 내가 지금 공장을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공장의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전에 이게 이 지금 경매에 나오기 전에 근저당고 설정을 했을 때에 은행에서 근저당고 설정 얼마고 돈을 얼마 빌려줘 이걸 우리가 판단을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내가 매 가격이라든가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내가 투자의 리스크를 없애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말이죠. 통계에서 선보다 뽑은 건데 어, 이 찾기 힘든 것들이 아닙니다. 통계청에 들어가서 보면 은뭐 이외에도 주택 숫자니 뭐 공장 숫자니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어,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도로의 길이까지 말이죠. 다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10분 활용해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그런 분들도 그렇게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